안녕하세요 집에 무사히 돌아왔고요 팔의 통증은 오른편은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라서 불편할 것 같아서 왼편에 맞았는데 음, 이렇게 살짝 만지면 살짝 살짝 미미하게 통증이 있는 정도? 그리고 살짝 뻐근해요 이쪽만 근데 아까 친구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살짝 터치를 했는데 아프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여튼 애기통 먼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이라서 브랜드를 찾다 보니까 저는 루이비통이 진짜 제일 이쁘더라고요이 알마비비랑 로키비비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둘 중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실제로도 거기 가서 비교를 해봤는데 어, 로키비비도 이쁜데 로키비비는 블랙 색상을 봤습니다 뭔가 저랑은 알마비비가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었고 친구 또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직원분은 로키비비가 저보고 더잘 어울린다 했는데 음... No. 그냥 제가 원하는 걸로 샀습니다. 알마비비 모노그램으로 구매를 했고 182만 원 물론 할부 꼈고요. 근데 직원분이 생각해보니까 가방 컨디션 같은 걸 확인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별로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친절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안박싱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버스트백에 들어가 있고 또 금액이 달려있습니다. 가격표가 열어보면 너 친구는 요거 빨간 이게 별로 친구 눈엔안 예쁘게 보였나 봐요. 근데 저는 이것조차도 이쁘더라고요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거슬리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아, 근데 이게 매장에서 한번 매봤을 때좀 스트랩이 길더라고요. 제 키, 제 키에 비해서. 그래서 따로 수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어정쩡하더라고요, 길이가 이렇게 찡 박혀 있어가지고 어디다가 나도 이렇게 모양이 딱 잡혀 있으니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단 디자인 너무 귀여워요. 그냥. 그래서 거의 이거는 길게 망설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보자마자 아여기 재고가 있구나. 그럼 사야겠다 하고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이 잠수에 여기에 키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키가 있어요. 두개 있네요. 모르겠지만 안에도 스웨이드가 아니라서 조금 스웨이드보다는 오염이 덜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랩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트랩이 너무 길어요. 한번 매 볼게요 좀 이런 느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고 아무 코디에나다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원만하게 다 어떤 코디에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다미의 패턴도 보여주셨는데 다미의 패턴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연령대가 저랑 안 맞는 느낌이에요 뭐 물론 저도 나이가 있지만은 음 이게 더 귀여운 느낌? 핸들 부분이 때가 많이 탄다고 들었는데 어 저는 워낙 관리를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되게 이쁘죠? 이거 스트랩으로 한번 매볼게요. 좀 보이시나요? 되게 어정쩡하죠. 이게 살짝 지금 까치발 들고 있는데 이 정도, 이 정도 골반 정도였으면은 되게 딱 귀엽고 이쁠 느낌인데 이렇게 내려가 버니까 뭔가 너무 길죠? 지금 똑같이 발 들었어요. 허벅지 라인에 있습니다. 저한테는 길죠. 확실히 길어요 이거 좀. 네 길어요 180만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족을 하지 못해서 하나 더확긴해잘 메고 다닐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더마음에 더 들어하는 세컨백 일까요? 메인백일까요? 메인백 같아요 왜냐면 얘보다 비싸거든요 그리고 더마음에 들어요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발렌시아가 브랜드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미지상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가자마자 발렌시아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정면에 전시가 돼있는데 진짜 너무 이쁜거예요 그냥 한눈에 빡 원래는 블랙을 보고 간건데 그레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 그 셀러분이 진짜 친절하시고 열정적이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금액이 222만 5천원인데 상품권 12만원 정도가 있어서 그거 쓰고 나머지는 카드로 긁었어요 어, 이 더스트백도 이게 같이 극대화돼요 이렇게 짜라라라라라 짜라 베스트백이랑 세트 같죠?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아냥 보자마자 진짜 너무 이뻤어요 여기 뒷면, 앞면 가죽도 되게 스크래치가 나도, 어, 그러니까 그냥 휘뚜루 맞뚜루 그냥 막 들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오히려 알마비비는 오염이나 이염을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런 거를 스크래치 신경 안 쓰고 뭐 솔직히 떼 타도 괜찮은 색상이잖아요. 블랙도 한번 내봤거든요. 블랙도 매봤는데 어 블랙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색상이 무슨 매트한 블랙도 있었고 그냥 그냥 블랙도 있었는데 저는 얘밖에 안 보였어요. 진짜 너무 예뻐. 지퍼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스트랩도 들어가 있고요 스트랩이 보면 은 이렇게 어깨가 조금 얇은 끈 매매, 오래 매면 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어. 내부는 내부도 다행히 그냥 스웨이드 재질이 아니고 아잘안 보이네 잘안 보이죠 아무튼 내부 이 정도 여기 카드 수납할 수 있고 빨리 매 볼게요 진짜 이거를 딱 들었을 때 들었을 때 너무 이뻐 들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방금 좀 하나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가죽이라서 이 가죽이 이렇게 어떻게 보관돼 있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 잡히는 거나 주름이 벌써 져버리네요 그러니까 주름이 진다기보다는 그렇게 그 상태로 고정이 돼버리는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여튼 이런 느낌입니다 어, 너무 예뻐요 진짜 그냥 어디에 들어도 다 휘뚜루 놔뚜루있을것 같은 느낌 이렇게 잡아도 그냥 진짜 예쁘고 그죠 아, 얘가 자꾸 구렛나루 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튼. 키가 자아서 자꾸 멀리 가야 되는 이렇게 자꾸 다하면 너무 예뻐요, 그냥. 그쵸? 아,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 산다고 간게 아니었는데, 팔부의 늪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찍지않 하지 돼. 너무 만족해요. 잘 들고, 잘 보고 다녀야겠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좋은 영상 기다려주세요. 안녕.